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그... 티켓 사는 곳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 한국말로 다 써져 있어요? 한국어 하나 흥사권 브이에 관해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하카 타 가려면 어떻게... 저희도 참... 구글 하타... 아마 구글맵으로 배미로... 타고 아. 있어서 아마 여기 타면 될것 같은데 하코자키산 응. 핫코... 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코자키산... 아 이거 하카타? 어, 하카타. 어, 어, 감사합니다. 어, 하카타 스테이션. 영상으로만 봤을 었땐잘 몰랐는데 네모나게 돼 있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서 나오네 오 신기해 그리고 재질은 음, 좀 빳빳해요 빳빳다 후쿠오카 에어포트 빳빳다 어두 정거장 가는데 2 6 0엔이야 생각보다 비싸네 그러면 핸드폰 나만 안 되는 건가? 지하철은 오, 이렇게 생겼고요 모르겠는데, 왜, 음, 음, 한, 죄송한데 하카타 스테이션이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핸드폰 유심을 밖에서 살수 있나요? 공항에서 살수 있어요. 예? 밖에서도 살수 있어요. 같은데 저는 믹이 그냥 사왔어요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 는 음, 어, 어, 暴化시 지하철을 이용해いただき, 감사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일단은 목적지 없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오늘 제가 묵을 장소는 캡슐 호텔인데 캡슐 호텔이 2시부터 체크인이라서 일단 한번 사람들 나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았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어. 그래서 뭔가 신나. 한국 사람이 없다는 게 신나요. 약간 뭔가 벗어난 느낌이잖아. 에 잠깐만. 잠깐만. 출구. 일단 여기가 나가는 나가는 곳인 것 같으니까 중앙 개찰구. 아니, 한국말로 다돼있으니까 되게 편하다 여행하기 잠 이거 여기 있다가 오케이 센트럴 3번 출구인 것 같아요 여기로 나가가지고 한번 봐봐야 겠다와 진짜 군무는 입고 다니는 사람 있구나 와, 여기도 왼쪽으로 이렇게 서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걷는 그런 문화가 있나봐요 이건 한국이랑 똑같다 이렇게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되게 모르겠네 일단은 밖에 나가보자 어, 여기 밖에 나올 때쯤 되니까 여기 먹을 게 나, 나와 있네 근데 오늘 일본 처음 왔으니까 길 가다가 조금 어, 마음에 든다 싶은 그런 곳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점이 하나도 없네 약간 느낌은 그냥 서울 같아 처음에 왜냐면은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 서울만 가도 신나거든요 지금 그 상태였다 그리고 저기 한자 보이잖아요 한자로 된 그런 건물들이 보이니까 그냥 약간 일본보다는 그냥 좀 중국 느낌? 하카타 스테이션 이야 카카타 스테이션 이것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 우선은 유심칩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겠다 와 진짜 일본사람들 패션 진짜 TV에서만 보던 그런 패션들이 진짜 난무하다 유심, 유심을 유심 일본어로 뭐라 그러지? 일단 이렇게 큰 건물들이 이렇게 다 쭈루루루 이렇게 있어요 막 서울에 비해서 막 엄청 높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일본에 비하면은 되게 큰 건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서야 보였는데 여기도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네 그래 가지고 원래 한국에서 쓰면 이쪽이 이쪽으로 차선 가는 건데 왼쪽으로 차선으로 가네 아굿 근데 아침에 문 여는 데가 있을까 지금 도착한 게 여기 9시니까 지금 이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계속 큰 빌딩밖에 안 보이네. 이런 거 보면은 길가에 판다는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문을 닫은 건가? 아, 어, 9시부터인데? 지금 9시인데? 이런 거 파는 거 어. 아, 뭘 먹어야 되지? 아, 세븐일레븐도 진짜 잘돼 있다 그러던데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이것도 호주랑 비슷하네 호주도 이런 거 있는데 금액은 1 0 2 0 0 0원 가격도 호주랑 비슷하네 이거 좋다 한국은 이거 없잖아 있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없거든요 한국 과자가 있나? 음, 한국 과자는 안 보이네요 과자 하나에 보통 3,000원 3,000원 1,500원 1,600원 보통 1,500원에서 이게 조금 비싸네. 3,000원짜리. 이게 비싸네. 나중에 한번 먹어 봐야겠다. 와, 되게 크다. 은근히 뭔가 많이다네 커피 종류 이런 것도 팔고. 커피 이거 봉다리로 된거한 10개 들어 있는 거 같은데. 2,500원 정도. 초콜릿도 한 1,000원에서 1,300원. 아, 아이스크림.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이스크림. 어, 라면 종류도 여기 있네요. 이거 하나에 1,000원씩들 1,200원, 1,300원. 여기 신라면 있네. 여기서 신라면이 이거 하나에 1 1 0 0원 정도 하네요. 이거 하나에 7,000원, 10,000원, 9,000원, 9,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어, 참이슬이다. 참이슬 여기선 3,000원. 감각김밥 종류도 되게 많네. 아. 어? 290에 한 5,000원 5,000원씩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다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걸 먹는구나 신기하다 이런 건 얼마지? 2,000원? 2,000원 2,000원 다 2,000원 때문에 어? 근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먹던데 2,000원 짜리야 푸딩오 아사히 아사히가 2,0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2,500원 약간 이 정도 근데 처음 왔으니까 편의점은 내일이나 모레쯤 먹고 오늘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결국엔 다시 저기서 못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웃음> 다시 하카타역으로 왔는데 나 <웃음> 진짜 음식점 찾기가 여기서는 힘든 것 같고 그나마 입맛대가 조금 비슷할 것 같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말이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먹다가 시 타베루 왔다시. 응, 왔다시 하면 안될것같아 타베루 타베루? t h b u i l d i n This building. a 아, 도 이스빌딩. 어, 어, 아리가또. 오케이. 오, 말이 통했어. 아, 난 이게 뿌듯해. 도코치카, 치카가 지하라는 말인가 보다. 치카. 우선 저 친구들이 라면을 추천을 해줬으니까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오후쯤에 먹어보려 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연것도 없고. 그냥 있는 거 먹어야죠. 일단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하카테키 치카카기 치카카기 치카기 치카 여기인 네, 것 같은데? 아 여기구나. 라면 라면 라면 타베로 어? 어 타베로 치카 나이 아, 나이 네. 아, 데, 아. 아, 아, 아, 10시부터 <웃음> 아, 진짜 아, 어, 어떡하지? 이 근처에 또 먹을 게 있으려나? 어, 여기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할로 아, 애들이 되게 박네 귀엽다. 귀여워. 네. 도매나사에 뜨거 타베루 도코. <웃음> 아,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본어가 이렇게 써먹힌다는 게 어,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하기 잘한것 같아. 일단 다 물어봐. 찾을 때까지 다 물어봐. 어, 고민, 고민 나서 아, 그금 아, 아, 아, 아, 지금... 어, 아, 지금. 너. 타베루. 응. 도 응. この시간마스어 빌어. 빌가빌가안 아. 힘내라고 해주시네. 일단 왔던 길 다시 가고. 간발이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일단은 웃으면서 얘기해주시니까 뭔가 되게. 되게 좋다. 일단 간발해. 어쨌든, 금방 그분이 설명해준 대로 따라오면은, 다시 하카타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먹으라는 건데, 어,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뭐다안 여나 봐요. 우선은 여기 백화점 안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안에서. 어, 와, 크다. 그쵸? 어, 어. 이거 무슨 냄새지? 약간 조금 대나무 온천 그런 냄새 나는데 신기하다 이 냄새 자체가 근데 이게 가격대가 너무 비싼데 3600엔이면 내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기준치를 너무 훨씬 넘어 버리는데 보면 은다 11시부터 시작이네 11시 그럼 이렇게 된거 핸드폰 유심이나 조금 알아볼까? 어, 고면나 사이 어, 유심우. 유심우. Slow 아, no 유심 100. 유심 모바일 유심 어 스러 영어 아 유심 유심 U S I M 유심 the memory card 바시 카메라니까 아예뭐 ten o'clock o c l o c 바시 카메라 어 ten o'clock b u i l d 아 near side near s i 아, 카메라 시 요도바시 감도바시 네. 일단 요도바시 카메라가 1 0 시에 되니까 하시는 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 여기 일본의 스타벅스는 어떻게 돼 있나? 뭐 그런 거 보러 가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먹고 와이파이도 있을 테니까 어 코치 <웃음> 아이스 코치 사이즈 와? 아? 사이즈.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이 사이즈. 아, 다아 다섯 개나 있구나. 그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까 어, 어. 티야0 아. はい. 아, 니다하이 커피도 일단은 다 만들어주고 줄려나 봐. 어다 아, 주네. 아, 다만들어줘 다 1100원인데. 아, 아이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아이스 커피를 코이라고 하는 거잘 배운 것 같아. 여기 이게 한국보다 스타벅스는 조금 탄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 여기. 여기가. 부드러운 깔끔한 이거는 맛있어 보여갖고 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어, 뭐지 이거? 크림인데. 무슨 크림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딸기처럼 생겨가지고 시켰는데, 딸기는 아닌 것 같아. 뭐지 먹어본 맛인데 약간 조금 시간 지난 카스테라 빵 느낌 근데 크림 때문에 괜찮은 거 같아요 아침식사로 이정도면 되게 비싸게 먹은 거 같은데 1 1 0 0엔이니까아 음 진짜 후식은 한거 같은데 아 진짜 지저분하다 진짜 피부 막 엄청났네 장난 아니네 일본 신기한 소변기 여기가 각이 져 있어. 한국은 여기가 이렇게 원형인데 여기는 각이 이렇게 딱딱 되는. 신기했어. 아스이마셍 요도바시 카메라 도코데스가? 요도바시 카메라. 아. 거기. 하나. 둘. 셋. 다여기 일곱. 여덟. 아어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어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어여어여 아홉. 아 어. 코치 코치 코치 어 코치 코치 코치 아 어, 아리가또 <웃음> 아리가또 친절하다 여기에서 직진 오른쪽 직진 하면은 나온대요 와와 여기는 자전거를 되게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짱개 넣나봐요 저는 한국인이가 높아서 그리고 기는이서가서 지금 아곳 대략 아아 이 없다는 거 아아 아아가가가가가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좁다는 거구나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목소리> 그러다 힘. 오오오오오오와 죄송합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네. 네. 여기도 버거킹 이 있는데 망했나? 어 어쨌든 문안 열고 여기도 먹는 골목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아까 그유신 카메라 사라고 요도바시 파카타 요도바시 카메라 여기인 것 같아요. 이런 자전거 얼마 하려나? 일본 사람들이 자전거 되게 많이 타잖아요. 값이 싸나? 잠깐, 아, 9만 7천? 그러면 97만 원이란는 얘긴데? 이게 거의 다, 다 100만 원대인데, 그러면? 아すみ합니다 심카드와 아리마심카드 아, 카드아니 어, 심카드. 어. 이게 5기가에 31일 34,000원인 것 같은데. 아이폰 20 아닌가? 어, 20 20 20 아이폰. 어? 아이폰 20. 아, 너20 카드? 어. 어? 네, 어, 너너 어. 와이러스 프리페이드 심. 오케이. 오케이? 쓰리기가 오케이. 어, 쓰리기가 오케이. 심 프리. 아, 심 프리. 오케이. 2,750엔. 이클라데스카? 네. 2,700. 아아 아아아 아, 여기 다 있구나 네? 갑자기 업데이트 하라 그러네 신기하다 아 그리고 맞아 이거 핸드폰 충전기 이것도 여기 콘센트가 그 돼지 코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여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7400원이야. 이게 변환기 자체가 왜 이렇게 비싼 거지? 2만원대요. 다이게 말이 되나? 여기는 이싼 거를 사도 될것 같단 말이죠. 이게 얼마야? 얼마라고 안 나와 있네. 어, 리쿠라데스까? 코코 코코너... 한... 한국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됐습니까? 응. 어, 응. SE 거기도 BCS, 아, BCS. 멀 어. 지금은 12시. 아직 체크인 하려 그러면은 2시간이나 남았으니까 어차피 숙소가 이 근처거든요. 여기 밖에 나오니까 이런 건물들 많아 가지고 그냥 이런 데 한번 지나다녀 볼게요. 음.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여행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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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팬이죠 음, 언니 일본어자면 괜찮아요 아죄송 아. 니다죄송해요 아. 아. <목소리> 금액은 보니까 싼거 같은데 아, 이런 게그 사람들이 말그 라면이구나 일본 라면 근데 사람들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여기 뭐몇 시간 안 있어봤지만 되게 이런 아기자기한 레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끌고 다닌 거 같아요 뭔가 여기가 되게 이뻐 보이는 이유가 맨날 그 애니메이션이나 막 그런 데 보면은 이런 자판기들 막 엄청 있었잖아요. 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다. 코코가日本人の 베스트 메뉴ですか? <웃음> <웃음> no, good? no good? No good? Good? I think it depends on people. 아, yeah. you like? no, Which I, one you like? I, I, Which one, is the best one? i choose, um, 어, s o m 어? Like. This one, this one? Everything. No. Anything. Yes, I just want to try. t h 이거 여기다가 넣고, 어, 이거 하고 한 분. 어, 잠깐... 이게 그 유튜브에서는 되게 유명한 걸로 나오거든요. 녹차... 녹차인데, 약간 텁텁하지 않은 녹차, 부드럽게 넘어가는 녹차라고 해야 되나? 야, 약간 옥수수 수염차랑 녹차 그 중간 사이인 것 같아요. 음, 이건 호불호 없겠다. 나쁘지 않아요. 나는 아,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대 많이 안 했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음. 우선 자판기 그 청년이 디펜스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영어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이 쓸수 있는 말이거든. 아, 근데 이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예 없네. 보통 이런 광장 같은 데 나오면 쓰레기 버리는 곳 한두 개쯤은 있는데. Where, where is trash bin here? 이거, 코코. 고고, 고고. 아, 쓰레를? 어. 나. どこ? 코 도코나로. 어, 도코. 니혼진 메 메요, 저 메요. 어. 누구나로. 나카 나아까 아, 나카. 어? 어? 에이 아아오아 내가 이게이렇아 아.